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 어, 오늘 시간은 이제 뭐할 거냐면요. 별로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실습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오늘 할 거는 포스터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어,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숙제도 한번 내줘받고 했는데 잘 해왔어요. 나름 잘 해왔는데 어, 일단 포스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사진. 이, 들어가지? 음, 혹은 네. 그래픽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지. 네. 근데 내가 만들지는 아직 힘들 거야. 음, 내가 원하는 네. 이미지를 그려넣거나 컴퓨터로 만들기는 아직 힘들 거니까, 어, 뭐 사진은 찍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상황을 연출하고 찍으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또 글자가 들어갈 거고. 음.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해서 강약을 조가면서 이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보통 포스터는 보면, 어, 뭐 가로든 세로 보통 세로 많지? 음. 세로에 가운데나 위에쯤에 상단에 어떤 타이틀, 네. 뭐 포스터의 목적에 해당하는 행사명이라든지 모집 공고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밑에 뭐 포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뭘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네. 대부분 보면 온라인에 뭔가 접수를 하게끔 만들거나 네. 내부, 아, 혹은 어느 장소에서 언제 뭘 한다라는 거 알리는 게 많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지 네. 기본적인 포스터의 정보는 어, 제목, 그 다음에, 일시, 장소, 문의처. 네. 혹은 뭐, 유료냐, 무료나 가격. 음. 이런 것들이 지 이런 음. 것들이 짬뽕돼 있는 것들이 보통 뭐지? 어, 봄 되면 이제 많이 한다. 콘서트 많이 하자. 음. 콘서트 딱떠올려봐봐 네. 가수 콘서트. 지나가다 보니까 나오나던데. 어, 어, 어 네. 또, 또 폭주하겠던데, 이 보니까. <웃음> 그, 보면, 그, 그 포스터 말고도 우리 뭐그러지 길에 이렇게 세로 배너 같은 것도 막 걸려 있잖아 음, 보면 그거보다도딱 네. 나훈아 얼굴 딱나너나오고나가 누군지 알지 네 누군지 어. 네. 그래 알지 네. 보여드릴까 얘가 그 이제 <웃음> 네. 어그거딱 있고 <웃음> 네. 그다음에 이제 나훈나쇼뭐 이런 게돼 있겠지 그지? 네. 나훈아 얼굴 막 열창하는 거 있고 장소 뭐 KBS 무슨 홀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뭐 그러고 장소 이렇게 뭐 그리고 그 구매처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있잖아 뭐 인, 인터파크 딱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뭐 굳이 url 쓸 필요 없고 뭐 아마 그런걸 떠올릴거고 대부분 그래요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원래 포스터라는 개념 자체가 어... 홍보 어떤 선동 선전의 개념이 되게 강한 어떤 매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과물은 어디서 보는거지? 홈페이지나뭐 길이... 음, 홈페이지에 인생. 올릴 수도 있고 대부분은 보면 인쇄를 해서 네. 어딘가에 붙이는 용도로 많이 쓰지 오프라인이 기본적인 거고 이미지 파일이 있으니까 s n s 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냥 하는 거지 네. 원래 네. 목적은 웹용은 아니에요 네. 오늘은 그래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건데 음. 어떤 걸 주제로 할 거지? 그래도 대학생들이니까 음. 뭔가 모집하는 건? 대외활동이던 동아리던 음. 대외활동에 음. 무슨 무슨 그러니까 대외활동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그냥 대학교 밖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학교 밖을 나가서 네. 하는 모든 활동을 네. 근데 그게 보통 네. 뭘 해? 인턴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인턴은 약간 그냥 인턴이고 아, 그래? 대외활동이라고 하면 음. 그냥 뭐 기획이나 음. 행사 기획, 뭐 홍보 대사? 그걸 왜 학생들한테? 자활활동? 이런 거? 자소서에 쓰려고. 아... 네. 그렇게 그 보통 그런 행사는 어디서 해 기업들? 기업들에서도 많이 하고 음. 기관, 네 회사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에서 많이 하고, 또는 음. 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동아리들도 있고, 음. 네. 돈도 주는데도 음. 많고. 네. 러니까 돈도 벌면서 뭔가 이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친구도 만드는 음. 거니까. 네. 그런 거구나. <웃음> 자 그러면. 어, 아까 전에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여행 동아리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아 여행 동아리에 지금 이제 신학기가 됐고, 음. 동아리 모집 처리 됐으니까, 그 학교에 이제 만들어 붙여야 될거 아니야. 네.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외 그, 대외 활동? 어, 그거 뭐 모집하는 것도 어,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만들 거거든. 공구도 네. 지금 당장 짤 거야. 어, 네. 그럼 그두개 중에서 네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뭐야? 이건 숙제할 게 아니면 지금 할 거야. 그냥 딱 생각하려면 그래도 여행 동아리가 여행 동아리? 동아 그냥 가입하세요 하면 되고. 가만 네. 네. 네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상상을 하면 배경이 어떤 거딱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행하고 있는, 여행하고 뭐, 있는 즐거운 사진. 음, 뭐 해외? 약간 그래도 배낭내고? 현실적으로 국내 아, 국내. 국내 네, 네, 아, 아, 배낭여행. 아니면 기차 타고 어디 가는 뭐 이런 여행 네. 그러고 남녀 상상... 상상하게 모여서 음, 어, 맞추면 네. 어, 서로서로 성비맞춰서 네. 그러면 네. 문구는? 문구는 약간 좀 신나게 음. 약간 따라와라 약간 음. 이런 느낌 음, 따라와라? 그 할까? 아니 까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그거지 학교에 여행동아리가 많을 거 아니야? 많을 수도 있고 네. 뭐 뭐... 뭐. 중앙동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지? 러면 포스터가 여러 개 붙으면,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동아리 이름이 A다, 네. 어디는 B다, 다 여행동아리야. 네. 그러면 이 A나 B라는 말을 강조할 건지, 네. 혹은 그냥 여행동아리라는 것만 강조할 건지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은데? 봐봐. 음... 전부 다 여행동아리가 있는데 포스터를 10장을 동시에 붙는다고 치면, 네. 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눈 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진이라든지, 네. 그 현혹시키는 문구가 그지? 음. 여기는 어, 여자 선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꼬시는 문구가 있을 수 있고 음. 멋있는 남자 선배들이 많아요. 꼬시는 문구가 될수 있겠지. 그지?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페가수스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네. 우리 동아리 때는 이런 그런 이좀 많았거든. 막 <웃음> 페가수스 이런 <웃음> 이 <이름. 웃음> 어. 네. 음. 근데 그게 안 중요하겠지 사실. 의미도 없잖아. 그렇죠. 처음 듣는 사람한테 페가수스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 계속. 계속 우리가 이제 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디자인을 하기 전에 기존에 나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현업 디자이너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 네. 그리고 뭔가 디자인을 시키잖아 포토샵 탁 해놓고 하얀 화면에서 그냥 멍때리고 있는 애들은 그냥 좀 바보야 내가 봤을 때는 음. 어 컴퓨터를 열어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걸 옮기는 단계야 네. 근데 머릿속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갑자기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평소 때 어떤 문구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좀 메모를 해 놓고 뭐웹서핑 점심시간 때뭐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있다 이가웹서핑도좀 해서 이미지도 좀 찾아 놓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 후보들 구, 군 중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치 음. 그리고 트렌드도 봐야 돼 이제 트렌드. 내가 맨날 포스터 작업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디자인 할줄 안다고 포스터를 해라고 시켰어 나도 처음 하는 거잖아. 음. 그러면 요즘 어떤 게 스타일인지 모르잖아. 네. 그러면 실컷 다 만들어놨는데 뭐 불조심하자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트렌드를 내가 찾아가는 방법을 몇개 알려줄게. 네. 어, 웹사이트 띄워서 음, 띄우고 거기 그 위에 검색창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부터 해보자. 자 네이버에 가서 어, 그냥 여행 포스터 한번 쳐봐. 그대로 키워드 그대로. 여행 동아리 포스터. 혹은 동호회 포스터. 자 이러면 네이버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어 컨텐츠가 되게 많을 거잖아 그지? 네. 자 이미지에 들어가서 그럼 보자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음. 음. 나 지금 네꺼하고내거 네 거의 똑같이 떴어 키워드가 비슷해서 네. 글쭉 보다가 네가 뭔가 누 이게 느낌적으로 뭔가 탁 저거 눈에 오겠다라는 거 한번 클릭해봐 음. 이건 뭔지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느낌 요거 두개 음. 느낌, 느낌 오감만족? 네. 왜 그걸 골랐지? 뭔가 감성 느낌? 감성 느낌이다. 네. 음. 근데 오감만족이랑 글자만 딱 봤을 때 네. 이게 여행동아리라는 느낌이 있나? 그건 없 없지. 이건만 봤어도 없 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야. 페가소스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오감만족이 뭔데 이래 되는 거라. 네. 어. 같이 여행 갈래요? 뭐 이렇게 돼. 꽃피는 봄날 같이 놀러 갈래요? 이런 게 들어가면 네. 여행동화의느낌나 오잖아. 네. 아 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네. 어쨌든 내가 이걸 네가 고른 이유를 좀 알겠다. 심플해.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어 이런 거는 네. 디자인은 되게 이쁘잖아. 네. 무슨 문화교류연합동아리라고 돼 있고, 식기대모집 하고 막 이렇게 네모사인처럼 막돼 막 있는데 네. 뭔지 모르겠어. 네. 너무 위에가 잘 안보여가지고 뭘.. 그니까 러 무슨,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 짓자 문학교 의연합 동아리 뭐 이렇게 돼있는데 네. 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벚꽃엔딩가 한번 눌러볼래? 우리 머리도 쓰고 달리기도 할건데 괜찮아요 벚꽃엔딩거 있지? 네. 이거 뭐하는거 같아잘 만들긴 한거 같다. 뭐 경마공원에서 뭐.. 장소는? 굳이.. 키때대 뭐 운동회 그런거고 응, 밑에 자세히 보니까 연애타입 검사를 한대 그 다음에 원하는 타입을 매칭을 하고 네. 게임을 하네요. 미니게임을 어, 게임. 미니 한데 네. 약간 쌍쌍뭐 이런 느낌인데? 네. 어. 이거는 좀그지 약간 느낌이 봄 느낌도 나네. 그지 네. 벚꽃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재밌는 거좀 넣어놓은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문구도 약간 음. 재밌는 문구를 쓴것 같아. 이건 좀 괜찮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자. 네이버에서 쳤으니까 이제 구글넘 가봐야지. 네. 구글 가서 또 여행동아리 포스터 한번 쳐보자. 여기가 아까보다 조금 더 뭔가 깔끔하게 많은데 노마드, 유노마드 칠기 대학생 연합 여행동아리. 음. 응, 이런 거 그냥 진짜 대학생스럽게 만들어놨네. 연합동아리? 학교끼리 막 뭉치는 그런 거지, 그지 이런 거. 네. 응. 신납으로 이런 건 약간 카드뉴스 아, 같은 그런 느낌이다. 네. 그다음에 원티드. 어, 글자가 어, 너무 비싸네. 많은데. 어. 이 진짜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잖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여기 보니까 컨텐츠도 있네 홍보 포스터 제작하는 법이라고 거컨텐츠도 만들어 놨고 미도 이제 블로그 하잖아 네. 그럼 오늘 배웠던 거고 이런 거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응. 그 컨텐츠들은 어떻게 우리 검색했어? 여행 동아리 포스터 만드는 방법. 방법. 네. 만들기, 음. 뭐 포토샵으로 여행 동아리, 동, 아, 동아리 홍보 포스터 만들기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네. 어, 대략 이런 느낌들이 많네. 자, 그 다음에 여행 동아리는 아닌데, 그냥 포스터까지 맞춰봐. 봐 자, 그러면 뭔가 되게 디자인적으로 쌈팍한 것들이 많지. 음. 네. 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거든. 위에 키워드도 쭉 나와 있고, 그지 키워도 쭉 나와있고 동아리만 보겠다. 고 동아리 찍으면 동아리에 관한 것들만 나와있지. 네. 수준이 훅 떨어지지 않냐 갑자기? 어, 네. 왜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 학생들이니다 그래,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웃음> 자 거기 나머지들은 되게 괜찮네. 특히나 아마 네. 공연 같은 거 클릭을 해보면 잘해놨을 거야. 공연 같은 거. 동아리 체크 끄고 요새 또 이런 트렌드 니네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라며 이런 거. 아, 그래, 뉴트로. 뉴트로. 네. 나는 이게 왜 좋은지 사실 모르겠거든. 그런거 <웃음> 아,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냥 내 취향이야 그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 하는 거에서 많이 봤던 거고 가장 흔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지. 아니 등장인물도 쫙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면 얼굴을 이제 등장시키는 게 많고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감을 익힐 수가 있겠지 그지아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드는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글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지. 글자가 뭔가 이쁜 글자들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글자의 크기도 중요해 음.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서 네. 제목을 깨알같이 적어버리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지? 이런 크기 배열도 되게 중요하고 <웃음>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르쳐줄게 이번에는 핀터레스트라고 쳐봐봐 핀터레스트 그 구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 사이트에 이제 넘어가 볼게 뭐 계정 만들어라 로그인하라 라고 있는데 뭐아무 밑에 있는 이런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하면 돼 로그인 안 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어 SNS야 사진 위주의 SNS, 네, 얘는. 글자들이 별로 없어. 전부 사진이야. 자 여기는 음.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사실 띄워주긴 하는데 음. 여기서 검색을 되게 많이 해, 디자이너들은. 어떤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안 해봤던 분야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게 자랑하는데 약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자 그럼 거기다가 참뭐 이렇게 쳐보자. 여행 동아리 포스라고 터 쳐봐봐. 없네. 그럼 여행 동아리까지만 쳐볼까? 그러면 그냥 이런 것들이 많네. 해외 것도 막 섞여서 나오고. 음. 그 다음에 그냥 포스터까지만 쳐보자. 많이 나오지 그지? 네. 음. 어때 느낌이. 글자로만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런 거 봐봐. 장기화의 얼굴을 공연 보면. 딱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읽기 싫을 것 같지만 눈에 딱 들어오지. 음, 네. 단독 공연 갑자기. 네. 어, 저 밑에 장기화 얼굴 딱 보이지? 이걸로 이미 주목을 해버리지, 사람들은. 네. 그리고 어? 장기얼굴들 그럼 옆에 더보지, 어디서 뭐하는지.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만들고. 어, 그래서 좀 망한 케이스, 내 느낌의 망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사실 포스터에 약간 망한 느낌이라는 게 크게, 크게는 없지만 네.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네. 그런 것들은 난좀 망한 케이스라고 봐. 그리고 의미 없는 디자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를 보면 해외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 우리나라 것도 올라오뭐 지금 한글로 우리 포스터 썼잖아 영어로 포스터 한번 써볼까 이제는 엄청 나올 거야 해외 것까지 다 위에 보면 뭐 디자인, 이벤트, 타이포그래피 글자 위주 뭐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 그지 뭐 레트로라는 것도 있고 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눌러보면 또 거기에 맞게 뭐가 딱 나와 뭐 이런 레트로 디자인, 나이 스타일 의 디자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비하면 영화, 레트로무비가 합쳐진 거겠지, 그지? 네. 응, 그런 식으로도 막 나오거든. 요걸로도, 나는 이거 참고 되게 많이 해,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는 뭐 뺏겼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하겠지? 자, 여기서 네. 내가 하나를 뺏길 거야, 우리가. 네.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포스터 중에서 여행 디자인에 뭔가, 여행 동호회 모집 디자인에 어울리는 뭔가를 어떤 디자인의 음. 느낌을 하나 찾아서 네. 그 레이아웃대로 한번 비슷하게 뺏겨보는 작업을 할거거든? 음. 네가 한번 골라봐라. 나는 포스터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좋아요라는거. 여행동아리에 맛종. 맞... 좀... 음, 여행동아리 목적이 있을거니까. 네. 음. 약간 여행도 우리 보면 그냥 먹방 여행도 많이 가잖아. 고그 네. 그러니까. 음... 아마 이런 화면들은 삐리하고 돌리고 있을거야. 음. 편집할 때. 네. 이런 시간들이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 같지만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 뭔가 디자인을 할때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네. 생각도 하고. 근데 네가 만약에 신입생이라면 네. 어떤 포스트를 보고 네. 여행 동아리가 있구나. 네. 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입하고 싶다. 까지 느낌이 오려면뭘 네. 보여줘야 될까? 약간 좀멋있어야죠 그지? 네. 재밌겠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딱 약간 이런 느낌처럼 진짜, 어,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그러니까 사진이 우리가 뭘 하는지를, 네. 과거에 했었던 것들, 네.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정말 멋있는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멋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안될것 같아. 내가 음, 있어야 돼. 우리 동아리 선배들이 여기에 나와서 즐겁게 노는 게 있어야 될것 같거든. 네. 이것만 나오냥 약간 사기 같잖아. 네. 그냥. 그냥 이미지만 갖다 쓴것 같은 느낌이고. 네. 뭐더안 나오지? 네. 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사진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네. 카드 뉴스 비스무리하게 포스터를 네.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자. 네. 그러면 안에 정보는 뭐, 뭐 들어갈까? 모집 기간. 음, 음, 모집 기간. 그 다음. 그리고 모집을 다음, 어떻게 방법, 하는 방법. 요새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돼? 해? 보통 오직으로. 회장부 회장한테 연락하는 아 지금 다이럴, 다이렉트로? 네 음. 아니면 뭐, 자수, 뭐 자기소개서 뭐자 같은 음, 음. 거 보내던지 메일 음. 그런 식이죠 아 따로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직접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이런 건안 거야. 그렇게는 잘 안하고 보통은 음. 연락해서 신청 안하는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사진을 하나 받아 봅시다 프리피, 프리픽 사이트 가보자